진영이의 비하인드 경기로 오셨습니다 네포드가잘맞네요 그리고... <웃음> <정포도> <웃음> 오늘 무슨 신 촬영하세요? 음.. 사고 엔딩을 고 있습니다 <웃음> 세트장이 엄청 고급진 세트장인 니 처음 그네 그때 못 들어왔어요 여기는 이제 음. 아마도 저희 집이 아니에요 한의 지성형의 집 저는 엄청난 옆예요 <웃음> <역할을 할> <웃음> 내가 훨씬 부자다. 우리 엄마 아버지랑 좋은 추억도 있고 내 팬클럽도 있잖아. 반대한 다운. 우와. 새풍기도 있어. 이데 크게 해주네요 이건 악마판사의 마지막 커피차라고 합니다. <웃음> 냄도 아. <웃음> <웃음> 얼굴이 붙진합니다 팬들의 이 말은 어주재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희석입니다 <웃음> 지금, 하니에꿈속으로 가기 시작해. 나 뭐하냐? 나도 나는... 워니에 <웃음> 항상 이렇게 보고 싶에 워니에 워니 실패. 실패. <웃음> 컨셉. 컨셉 실패. 다음합 잡아갈게요. <웃음> 일해가 <웃음>